시청자 이거 한 판만 더 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자 보자 얼마나 빡치는 거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걸 할게요 뭐야 이거 뭐, 뭐 뭐야 뭐 수상한 것들이 있어 왜 있는 거야 이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여기 뭐야 뭐야 뭔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네, 뭔데요 다 있어 보이지만. 없는 발파이 존재한다고 사기꾼 아니야 어어 어, 진짜 아니 이거 그럼 외워야 하는 거잖아 이거 어 사람 빡치게 하네 와어야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리자루 들이키는 거구나 어 빨간 토끼 넣어서 오세요 가죽 주머니 보이지? 아, 괜히 가죽 주머니가 있는 게 아니구나. 누가 봐도 티 나네. 아, 그지 솔직히 저거 저렇게 티안 내주고 가면 너무 힘들었다, 저건 진짜. 가 보자. 하지만 가죽 주머니가 가죽 주머니가 꼭 밟히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또. 아니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뭐가 다른 건데 또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그럼 구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감으로 하라고요? 아니 장난 하나 지금 감으로 하라고요? 저 검은색 저것도 피해야 되는 거야 설마? 아니 감으로 어떻게 해 거의 크로스로 크로스로 움직여. X자로 움직이라고. 아, 안전방으로. 아, 안전바 X자 X자로 움직이라고. 아. 아, 아, 아 우와, 제가 제가 전화 전화도 받게 뭐야? 누구야? 아, 말 꺼졌네요. 미안해요. 아우, 제가 제가 전화 받으라고 이것도 못 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원래 다른 전화는 안 받는데 그 모르는 전화로 와 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방우 전화한 게 비즈니스 쪽 그냥 서뭐 일쪽 얘기라서 전화를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을 때 정말 죄송해요. 젠젠 님. 아, 아 채팅 치다가 또말 걸지 마 진짜. 아, 말 걸지 마 진짜. <웃음> 말 걸지 마. 보여줘 그냥. 또 뭐야? 아, 자 이거 전저 틀어야 되겠다. 틀어지 잠깐만요. 내 틀어 드릴게. 이거 안켜 틀을 안 켰네. 예, JHK 님. 아, 처음 한번 고맙습니다. 제 제이... 오렌지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아 그만해라 하지 마라 진짜 오렌지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웃음> 있어. <있을까. 웃음> 아니 저 장면이 있어? <웃음> 미치겠네. 아 저런 장면이 있어 진짜? 겁나 웃기네. 이거 무슨 묶인 거라 안묶기는 안 묶인 건 거짓말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이피드라는 내가 볼땐 거기 저기다 찾주세요 유튜브 채팅방이찾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안묶거안 올라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제시스캔에 다시 한 1500원 후원 감사드려요 태초마울 저는 참고로 저도 포켓몬파입니다, 포켓몬파 디지몬 파 아닙니다. 나약한 디지몬들 따위 진화밖에 못하는 디지몬들 바 진화 똑같이 아닌 진화긴 한데 약간 좀 약간 템팔로진화하 느낌이잖아 약간 근데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물주머니가 아야 이거 맞네 아유 야야야야야 야, 야, 아우 oh, 아아아아 아, 아, 아, 저거 맞잖아! 와와 와, 저거 안 보여! 와 대박 진짜 아직도 디지몬 파 생존에 있어요? 주머니에 리본 부분을 보세요. 아, 보고는 있는데 저 검은색을 못 봤어 검은색 이와이는. 아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럴 때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이 게임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약간 중력 같은 게 있어 막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손가락 독수리 타법으로 갖다 해야 할것 같아 저 디지몬 파임 캬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가 그랬죠? 쇼? 야 됐다 됐다! 야 됐다 됐다! 오케이. 화이! 오케이 좋았어. 한발쭉 갔죠? 어야한번더 맞을 뻔했네 이거. 어 뭐야야야야야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진짜 미쳤어 미쳤어. 맞을 뻔했어. 와나 맞을 뻔. 너무 <웃음> 했어 <웃음> 아니 하니 여기 근데 어저 뭐야 저기 죄송한데 이거, 여기 금화가 왼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맞아? 구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돼? 뭐야 이거 왜 되는 거야 이거는 금화 이거 <웃음> 개 위험했다 진짜 아 이거 반대구나 이번엔 왼쪽 가는 게 저구나 왼쪽으로 가는 게 이번엔 저우네 오케이, 여기까지 쉬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왼쪽 띠용, 띠용.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띠용, 왼쪽, 천천히, 천천히, 가요, 천천히. 검은색 작고 확인하면서,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 아직, 아야 아직, 아니야.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쪽 왼쪽, 왼쪽, 오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쪽 왼쪽, 왼쪽, 왼 아직, 아직. 아직.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쉬우개케 겁나 슬이 있었다. 진짜 보이죠? 겁나 슬이 있었죠. 인정하죠? 인정하시죠? 숙여주고, 이걸 쉬었다. 오케이, 쉬어도 점프하지 말고, 점프하지 말고 숙여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오케이. 가고, 가고, 숙여주고. 오, 예. 게임에 약간 재능이 있나봐. 깼다! 오! 빠사이! 빠사이, 빠사이, 빠사이!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뭐야, 왜 표창이 돌아다녀, 여기 왜?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건 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이땅게다 뭐 있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이 뭐야? 왜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게임 왜 이래? 게임 왜 이래?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한리쉬 올라가자. 그렇지. 야, 좋아. 빠르다. 빠르다. 그럼 답답한 플레이에 갈증을 느끼셨죠? 이제 그런 거 없죠? 한발 쭉쭉 까지요 로젠젠 실력 쩔었죠? 이 정도면 인정하는 각. 제발요. 제발요. 어 루시안이 어서요그 무서운 끈기스피라니 화이팅 거의 다 깼다 사람 열불 나게 하는 있긴 했어 숙여주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아세이 지금 4단계 이거 7단계까지 있다 했죠 깬다 오늘 깰수 있다. 깰수 있다. 깰수 있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아니, 야! 진짜 매너, 노 매너, 진짜! 진짜 매너 없다. 진짜. 사회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숙여주고. 점프하고. 오케이,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아! 아! 왜 나만 <웃음> 그저 그거 이제 3시간 하면서 울면서 깼다고요 진짜 그럴만하다 진짜 게임 제작사 진짜 변태다. 이런 걸 만들어? 아니 어떻이 이런 만만수수 있지 지케케이케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한 번에 쭉 오케이 좋아. 요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지나가던 표창입니다만 빠르죠 빠르죠 빠르 a 빠르죠 i d a Man. b a d 올라가고 a d a 고 e p 여고 a j u b a d 아 de p 아 맞아 여기 회 k a y u 돼 맞아 근데 맞아 l a g o s u g u g 오케이 오케이 맞고 가 맞고 가 o k a 안죽 a 죽지 de Bada d 익숙해진 편한 표정을 시작한다고요 하... 말 걸지 마요. 잠깐만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간다. 더 이상 기다릴 용기도 없다. 이제 숙여 주고개뿔시자 젠제나 너무 급하게 갈려 그런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임이 있을 수가 있을 거. o k 어 o o k 어 o 어 i o o k 어 o 어 k 어 i o 어 k 어 o 어 i o Okio, 어 k i o 어 k i o Okio, Okio, o k 고 아니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진짜 에 예, 잠깐 쉬자 에 예, 잠깐 쉬어 잠깐 쉬어 한 바퀴 쉬어 저 여유로운 표정 보서 앉아가지고 왼쪽 오른쪽 지금이다 점프하고 지금이다 그렇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좋아 어허 위아래 위아래는 쉬어 위아래는 쉽단 말이야 아하 이피님 실수할 뻔 오케이 다가 이 번턴, 이 번턴, 이 번턴. 오, 오 표창님 덕분에 살다 방금 잠깐 표창님 살려주다 오케이. 왼쪽 숙여주고, 아니 숙이라고. 레비킨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 걸지 마세요. 잠깐만요. 오, 집중 모드. 오케이 여기가 좀 어려웠네 숙여주고 오케이 숙여줘 그렇지 한번더 가고 용감하게 한번 g r o t c h 겹치네, 겹치네, n to Hago. y o u 천 g 천천히. schedule. i t 좋아, 좋아. 어이 아형말 걸지 말라고요. <웃음> 아 인사 받아 주기 힘들네 진짜. 나 이제부터 인사 안 받아 줘. 이제 누가 와도 안 받아 줘 인사 진짜. 어 진짜 한눈팔에 끝날 기세 이거. 그래서 오고, 오고 이제부터 인사 안 받아. 이제 이제 인사 없다. 이제 로젠젠 깡패 모드다 이제. 이제 인사 없어. 예, 쉬어. 여긴 쉬어. 여긴 쉬어. o k 쉬운 것 같아. 아 e d 나, 이단, 계다 건들지 마. 단계 e t 아 b 단계다 정확히 말하면 하고 숙여주고 따라야지 들어가고 오케이. 자, 숙이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들어가. j 어, u <웃음> w 이 어떻게 하라고 미친놈들아 아 진짜 n 떠 h e b l o 지금 d 지면서아지면서 아니 이거 진짜 어우 do, do, do, do, do, d 아아 o do, 괜찮 d 여 do, do, do, do, do, 자 o do, do, do, do, do, do, 자 심착후 아돈 보내지마 돈 보내지마 보내지 지금 돈 보내지마 아 삼덕 삼덕스 아유 아, 삼덕님 삼덕님 오셔가지고 아유 후원 감사해요 천원호 감사 근데 삭제하라고? 그럴 수 없다 깬다 이거 깬다 깬다 이거 깬다 내가 깬다 자 삼덕님 나깹니다 삼덕님 날날 비웃으러 오신 건가 하지만 어떠지 이거 나는 이걸 깰기난 오늘 이걸 깰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이거 한시간내로 깨고 에이펙스 한 시간 하러 간다 딱 스케줄 알만 한다 이제 점점 지금 약 쓰기야 점점점점 좋아 진짜. 침차 점프하고 좋아 빠르게 빠르게 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숙이고 오케이 아 좋아 숙여 오케이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산서가 그렇지 그렇지 아치안 끝나다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친구와 친구들은 오랫말 지우의 고향인 태초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피카! 피카! 피카 피카! 개 못해. <웃음> 아, 어저사람들저 차단 박을수없거죠개 <웃음> 못해. 아, 어, 아 어, 이거 찬란할 수 이거 진짜 어말 걸지 말아 진짜 집중해야 된다. 말 걸지 마, 말거지 마. 말 걸지 마 소. 집중해야 한다. 된다기다 봐. 된다 한번한한번 c h 셔한번 c 셔셔셔 w m 셔. 셔. 셔. shock? 다 h o c k s 이 o c 이 s h o o 이 shook, shock, shock, shock. s 고 o 하고 s h o c 보 s 지 말라고 shock, shock. s h 제가 k 아아 o 아아 shock, 아, 미치겠네. 진짜 돈 보내지 말라고. 진짜 <웃음> 아니, 한자 할머니, 진짜 아. 슨슨이아니야요어서 오세요. <웃음> 너무 짧당 <웃음> 아닌데, 나 이것부터 더 길게 설치 했을 텐데, 다시 다시 해줄게. 다시 다시 해줄게요. 이래, 뭐야? 이것도 근데 길게 설치해 네 10초밖에 안나오네 진짜 <웃음> 돌리고 돌리고네 직접 틀어야겠다 영도 단가 되리라고 영도 몇으로 했어? 잠시만요. 영도 얼마 했지? 아삼동님을 후원 이렇게 감사해요. 영도 얼마 했어? 영상 후원. 나천원 했는데? 천원천원 맞는데다. 어. 노노! 나천원천 원임. 천원 이해 안 되지 않나? 초당 1 0 0 원. 아.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게 설정이 되는구먼. 알았어 알았어. 1초당 10원으로 해드림 설정했다 이제, 이제 그런 1초에 10원이니까 100초 나오겠다, 100초. 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시위한 느낌 이런 거야. 바로 90% 세 내려드리죠? 숙이고, 점프하고, 점프. 하, 이거 맞아 이거 맞아도 돼. 점프.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점프해줘야 돼, 여기서. 블랙스탄이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말 거지 마세요. 여기 지금 28채. 말 거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 제발 제발 제발. 돈에나 인사 같은 거 지금 못 받는 거딱 봐도 알잖아. 왜 그래? 해본 사람들이 진짜 아니 해본 사람들이 다 알잖아. 어? 다 해봤으면서 이 사람들 진짜.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스시거시거 아이디 아니에요 이거 이거 잠깐 빌린거시요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고시 다시 다숙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돈으로 때리지 말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돈 너무 후원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꼭 지금이어야 돼꼭 아니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진짜 아니, 안 망했다 잠깐만 하하하 아, 하 아, 아, 아, 자 인사 못 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님들 제발 양해 좀 제발 부처님의 자비를 좀 가져줘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처님의 자비를 오케이 아 자자 안전지대 안전지대 먼저 가고 인사하자 오케이 자 앤솔님 어서오시고 어머 짱 쉬운 끈기의 피 잣나 수박나무니 안녕하시고 어서오시고요 삼덕이형 삼덕님 아유 천원으로 감사해요 아니 이거 진짜 <웃음> 어 아니 지금 태 지금 후원 준 것들 봐봐 지금 목록 좀 봐봐 이거 휴, 이게 휴먼입니까 이거 망했어요 돌리고 돌리고 태초마을 어 삭제해라 애송이 태초... 사람입니까 휴먼? <웃음> 에 이게 실화입니까? 퇴계 이황 어택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이팅일 여서세요. 감동 실화 어쩌다 진짜. 야 어디야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깬다 님들. 좋아, 오케이. 오호 오호 오호 여기 쉽지요. 아 어,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네. 드디어,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네. 아, 그렇지.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왔구만. 좋아 숙여주고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왔어. 좋아. 여기부터다. 무적기는또 뭐야? 무적기가 무슨 말이야? 맞으면서... 맞으면서 간다 맞으면서... <웃음> 맞으면서 간다 맞으면서... <웃음> 맞으면서 간다 <안 해줘. 웃음> 야... 걔 맞으면서 가는데? 가자숙여주고 점프! 개뿔! 개뿔! 후하! 후하? 오케이... 아...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아직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아니야 지금이야 숙여주고 아직아니야 g 숙여 o 주고 지금이야. s k e t c 고 u g a 아아아 c h u o e c u A s t Yes, c 주 e d u l e s i g a o u a a a 뛰어주고 한번 더 뛰어주고 한번 더 뛰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재밌고 게임 재밌어 좋아 빨라 빨라 그렇지 젠젠스 초고수 오케이 오케이 예스 맨 예스 맨 메이플에는 특성이 있어요 메이플에도 특성이 있어요 기도 뭔가 타격받으면 1 초가 무작상 해 나고요. 아 그걸 이용해야 돼요? 야, 그거 진짜 고인물들 스텝 아닙니까? 완전 진짜 고인물 스텝 아닙니까? 그 사이에 돌격. 아직 아직 아직 지금이야. 는 네, 안돼 안돼 안돼. 지금이야. 아직 아직 아직 지금 오케이 오케이 맞으면서가 맞으면서가 맞으면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딱 진작. 그까 진작. 그 진작. 아직 아니 지금이야. 또이 그렇지. 아 하하 오아 아. 개뿔 진짜. 아 짜증 나. 아 짜증 나. 졸을 셨군요졸 <웃음>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다고. 그럴 수 있어. 하 하. 오늘 어, 퇴근 못 한. 퇴근 못 하게 뭘못 해. 할수 있어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오케이, 지금 나 쫄지마,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공을 무서워하면 지는 거야. 지금이야. 그래서 한번 오케이, 지가지고 그렇지. 지금 구 타이밍, 퍼펙트 타이밍,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로로로로로로 오로로로로로. 오케이, 오로로로로로로. 오로로로로, 오로로로, 오로로, 오로로, 오로로, 오로로, 오로로. 오로로. 오케이. 여긴 쉬는 타임이죠? 오로로, 오로로, 오로로. 가지고 오르 오르 오르 오르 그렇지 오케이 점프 오르르 오르르 오르야 아래로 찍어버리네 나를 그냥 숙여 숙여 오케이 너무 급하게 갈라 있어 아, 고마워 친구 올려 줄 것만 쇼 오케이 어허 침착 심차, 이거 무시하면 돼. 여기서 무시하면 돼. 여기서 무시하면 안 돼.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오케이, 원상 지점까지 왔구요. 왔구요. 왔구요. 왔구요.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쭉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무적 타임, 무적 타임, 무적 타임을 이용해 무적 타임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Go! 쭉, 어, 어, 쭉, 어, 어. 어, 무서워, 진짜. 개 무서워, 진짜. 개 무서워, 진짜. 개 무서워. 어 S2O4809여서 오세요. 저는요 스카니아 서버인가? 음. 스카니아 서버예요. 이거 제제거 아니에요, 이거.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저 메이플 스토리 한지 2일 차밖에 안 돼요. 이건 끈기의 습때에 잠깐 빌린 거예요. 우와. 야 그래도 얼마 안 떨어졌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양화해. 이 정도면 아주 좋다. 아주 좋소. 아니 왜 점프를 하냐고 거기서 근데. 진짜 손가락 보소. 지금이다. 지금이야. 맞으면서 가, 맞으면서 가, 맞으면서 가.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그렇지, 그렇지.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무적 시간을 이용해, 무적 시간을, 무적 시간. 그렇지, 무적 시간 이용하란 말이야.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수타 할아버지께선 우는 아이들을 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 다...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일단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거가 허잉 허잉 끝에 갔을 때롱 점프하라고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롱 점프. 롱 저기 롱 점프예요? 일단 해보자. 롱 점프. 롱 점프 제발요. 다시.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어 맞으면서, 맞으면서, 좋아, 할수 있어, 다시,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침착, 오케이. 휴. 오케이.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만기르지 마세요. 빠르게 한다. 아니면 맞으면서 통과해야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 웃기네가 또. 어허어허어허. 지금이다. 야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쫄지 마. 맞으면서 맞으면서. 무적 무적 시간. 4단계 7단계 까지 있다고? ETR 7 7이니 어서오세요. 레버 만나가 뭐하겠냐. 놀고 있지. 이게 노는 건지 모르겠다. 칸 넘어갈 때 무적 상태여야 돼요. 칸 넘어갈 때 무적 상태여야 된다고요? 힘들게 한다 숙여 점프 점프 예, 맞아야 돼 그렇지 점프 안전방으로 점프 임들 그래도 4단계까지 왔어 나 어? 왜 자꾸 포기하게 하 그래 어? 4단계까지 온게 얼마나 건데 이것도 이렇게 빨리 오더니 집중 다시 집중과 선택 자 지금이다 숙여주고 지금이다 숙여주고 다시 지금이다. 숙여주고숙여주고 숙여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숙여주고 오케이 여기 쉽죠 점프해주고 걍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올라오고 요 올라오고 요야 쉬어 쉬어 쉬어 아 이게 어려워 이게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야 가자 맞아주고 맞아주고 그렇지 맞아주고 점프 시간 이용해서 맞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야 무적 시간때 쫄지마 무적 시간 이야 무적 시간 그렇지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그렇지 그렇지 쫄지마 쫄지마 타우 <웃음> 사람 미치겠. 맞어, 딱세 번만 더 해볼게 그러면. 자연 훈련 세 번. 지금 이거 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웃음> 세 번만 세 번만 더 해볼게 세 번만. 세 번만 더 고기 해볼게 세 번만. 사람이 남자가 세번할 수도 있지.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세 번만 세 번만 세 번만 하서세 번만. 자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시도 리얼 첫 번째 시도요. 리얼 지금서 진짜야. 집중 있게 할게 세번세 번. 세 번. 호호. 호호. 게임이 참 재밌군요. 호호호 게임이 참재미군요호호호 재밌어요 호호호 오케이 점프 점프 피해주고 지금 점프 숙여주고 숙여주고 숙이고 좋아 오오 어우, 무적 시간 숙여지고...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여우, 떨어졌우 여우, 여우, 여우, 여한번 바로 바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1층은 솔직히 아니야 진짜 1층은 1층은 진짜 치, 치, 치지 맙시다 1층은 진짜 치지 맙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수행 수행 강의 어서 오세요 여수 여수 여수 여수 네 못해 꽂졌다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다 진짜 여스 여스 여스 여스 오케이 아아아하아하아하아하 아하, 아하, 아하, 숙이고 점프하고 그렇지 자 이제 맞아돼그래 맞고 한대 맞고 가자 s 또 맞아 한대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아닌데 점프 하고 뛰고 자, 빠르게 하자. 아 침착, 침착, 침착. 후, 침착하자. 침착, 침착. 지금이야. 숙여주고 점프하고 숙여주고. 오케이 여스, 여스, 여스. 오케이 숙여주고. 오케이 완벽한 삼자 크로스였고요. 음, 음, 음, 음. 지금 숙여주고 여스, 여스 숙여.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마스터, 점프 마스터, 숙여주고, 숙여주고, 허허허허허허허허 후후후 예허허허오허허허허허허 아, 끈기에서 그렇게 하는허 아닌데.. 진짜 허허허허허허허허할수 아, 극혐. 있어, 허허허허 아 너무 급했다 방금 전건 오케이 숙여주고 가고 지금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서 딱 다시 하자는 거야 숙여주고 먼저 가게 두자 먼저 가게 두자 먼저 가기도 가기도 가도 가기도 그렇지 지금 뛰고 한데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무적 시간 무적 시간 그렇지 무적 시간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무적 시간 좋아 좋아 좋아 좋았다 이 정도면 할 만해 할 만해 도전할 만해 도전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마스터 점프 마스터 오케이 숙여주고 점프하고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고 맞주고또 맞고 그렇지 또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돼 맞아야돼 맞아야돼 맞아야돼 맞아야돼 맞아돼 맞아야 돼, 오케이 맞아야돼 괜찮아괜 괜찮아, 맞아 맞아아용 맞아용 때려용 오케이 다시 가자 침착! 침착! 오! 오! 아니 얘들아 한 번만 보내줘 왜두 번씩이나 보내주니? 너무 친절하다 얘 빨리 보내주려고 4단계란이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아깰수 있다니까 이거. 힘들 깰수 있다니까. 나못 믿어? 나 앙비 깬 사람이야. 나 앙비도 깬 사람이라고.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죽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와. 오호호호. 아, 따, 다. 아, 다차차 아, 차. 차. 후하 <웃음> <웃음> 점프 점프 아 <웃음> 마지막 한 번이다 한 번에 가한 번에 가쭉축가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내려갈까요? 거기, 아,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가 할게. 내가 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가 할게. 숙이고 점프하고. 오케이 좋아서 자하 자하 자하 자하 자, 자하 자하 좋호 요스 요스 요스 요스 요스 요 어, 뭐야? 어, 뭐야? 갑자기 손님 들어올 수어 뭐야? 이거 에젠님이 20명 관계 레이드, 뭐 뭐지? 뭐지? <웃음> 뭐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고통받는 거 구경 난민이시다고요 <웃음> 아니, <웃음> 허니, 이게 장난이야? 지금 이게 장난이야? 고... <웃음> 아니, 지금 나 지금 열불나 죽겠는데, 지금 어... 지금 <웃음> 고통받는 거 구경 왔다고, 지금 난민 들어오고 있어. 지금. 이게 이게 아니아니 <웃음> 아니 이걸 화낼수도 없고 이거 어? 새로오신분들데 이거 화낼수도 없고 이거 허 어서오세요 일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웃음> 순돌이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원래 불경용은 다같이 해야한다고요? 아니 돔니님이 어서와야 이거 메이플스토리가 아니라 메이플스토리를 가냥한 점프게임이요. 아니, 지금 님들. 끈기의 서한 번도 안 해봐도 몇 퍼센트로 클. 클리... 몇 퍼센트 정도 끌려 클리... 저 몰라요. 저, 저 메이플 스토리 저 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 심지어 제, 개, 제 캐릭터도 아니에요. 이거 빌린 거예요, 지금. 끈기 에 어제 25까지 는데 끈기의 스을 누가 해보라 해가지고 어찌 해보고 있어요. 저도 몇 퍼센트 모르겠습니다. 자, 잠깐. 일단 오시면 너무 감사, 너무, 너무 반갑고요. 반가운데. 잠깐 밖에 맡게요. 음. 제가 조용히 할게요. 잠깐만 나 마이크 잠깐 안 할게요. 잠깐만. 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알잖아. 다들 알죠? 현황 가는 거 맞죠? 잠깐만요. 말 걸면 안 돼요. 지금 말 걸면 안 돼. 말 걸면 안 돼. 잠깐 조용히 잠깐만. 잠깐만요. 현황은 일단 제 상태를 좀 보고 말할게요. 일단 이부좀 조용히 좀 할게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밖엔 마이크 하게 잠깐 마이크 좀 종이 할게 잠깐만 말 거지 마말 거지 마. 마. 음. <웃음> 음. 아 지금 밖에 지금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나 지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밖에 지금 가족들도 있어. 나. 아, 아 짜증 나네. 아저 비명 진심이었다. 아 내려가는 게임 맞냐고요? 아돈내 하지 말라고 잠깐만요. 잠깐 돈에 하지 말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자, 아, 자 돈에 하지 말라고. 돈에 시험지 말라고 지금. 어? 평소에 돈도 잘안 주면서 이때 돈에 시험 어떻게 이 어? 돈 하지 말라고 돈에 하지 말라고 지금 돈에 하지 말라. 돈내지 말라고. 도 안에 도네이시 앞으로 몰아서요. 다들 몰아서 합시다. 스트리머 건강인 좋지 뭐 해롭지만 좋은 게 애제님 근데 죄송한데 아 메이플 스토리 스트리머세요? 아 트위치 저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이신가 폭은요? 반갑습니다. 저는 옆 동네 마비노기란 게임에서 넘어왔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너무 타이밍이 지금 너무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오셨죠? 아, 그래. 심은 구간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 게임 하는데 요 요즘에 프리메이플에 빠져있었어요. 메이플 스팀 보고 왔어요 <웃음> 정 고통 받습니다 아니, 메이플 안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우리 시청자들도 고무 하지 왜 이, 이틀밖에 안된사람 이런 걸 추천하고 있어요. 진짜. 휴먼이니까들 진짜. 휴먼 사 a 니까 Tonation, Tonation, t o 이 a t i o n Tonation, t o n a t i 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야죠. 이렇게 쉬운 놈 아닙니다. 할수 있어. 오케이 이제 쉬어 여기 쉬어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간다 진짜. 이렇게 조아 조용히 하자 이제 진짜.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네. 안 쉬운 줄 알았지? 그냥 쉬운 줄 아니야. 저야 메이플 초창기부터 이걸 주로 게임 유저에서 가볍게 하는데 보통은 미친 짓이죠. 이거 가볍게 한다고요? 역시 고인물들. 역시 역시 고인물들. 역시 역시 고인물들. 근데 제발 여러분들 궁금한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무슨 인내의 숲 이런 게 있다 했잖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제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 제발, 제발요. 이게 제일 어렵다 해줘요. 제발, 아 매소 받고 이걸 대리로 계준다고요. 아, 다 비슷하다고요. 둘다 비슷. 인내 스피트 어려웠 사탄이 또 실직하는 구만. 여기서 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맞으면서 가기 간다. 좋아, 간다, 간다, 간다, 간다리, 간다리. 어쩌 감사요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오케이, 오케이, 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웃음> 아니, 이양년만 돼. 지금 장난아. 아주... 지금 <웃음> 괜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아. 지금 나 그렇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인내사랑에서 욕 나온다고요? 심의의 동전 어렵다고요? 나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제가 이래습니다 아, 바 깼습니다. 면서면서지면서면서바기면서기면서기면서기면서면서면서면서기면서기면서기면서면서 무적 타임 무적 타임 면서면서면면서면서 무적 타임 무적 타임 무적 무적 좋아 좋아 왼쪽 갔을 때 갔을 때 점프 근데 맞고 오케이 괜찮 괜찮 괜찮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아딱 <웃음> 됐어 어아 아래 나온다 조심해야겠네 레모 언어서오세 반갑습니다 음 됐다 <웃음> 봤냐? 봤냐고 깼다고. 깼다. 어? 봤어? 이런 사람이야 나.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있어 그냥.